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어, 지금 현재 한 16,600불 정도가 움직이고 있죠 하나로 한 1,500만원 뭐 1,6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어, 어쨌든 제가 어떻게 이, 이 거래를 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파운드 엔인데자이 파운드 엔 거래를 지금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구간에서 레지센스를 찾고 서포트와 레지센스 구간이 나눠지는 곳에서, 어 거래, 이제 엔트리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지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시간 차트에서 캔들이 벌써, 자, 여기서 엔트리였거든요. 네, 캔드, 네이션 캔디 지금 23개, 23개째니까 23 곱하기 4 하면은 8, 뭐 12, 그럼 92시간이죠. 92시간, 92시간 동안 제가 이 파운드 엔 거래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 엔에서만, 어, 뭐 6,400불이죠. 네, 파운드 엔에서만 6,400불이라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달러 캔에 단달러, 달러, 캐디다 달러, 그리고 유로 달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레이딩에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엔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파운드엔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4 4 1 4 4 50 구간에 144.500 이 구간에 레지센스를 저희가 잡아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시한 차트로 내려와서 트렌드 라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이어서 세 번째 터치가 나오는 구간에서 저희가 매도를 해서 보시면은 142.680이라는 서포트를 뚫고 레지센스 또한 네. 레지센스 리테스 하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에는 저희가 이쪽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홀드를 한 경우 지금 100pb 넘는 수익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달러 캔에 대한 달러 보여드릴게요. 자, 달러 캐네다 달러도, 달러 달러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데일리 차트에서 저희가 트렌드 라인을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포인트를 잡아서 세 번째 포인트가 잡히는 구간에서 저희가 거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1.31250 구간에 서포트 어, 서포트 구간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시간 차트로 내려오니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이고요. 서포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가 매수를 한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로달러 트레이드 보여드릴게요.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1.150 심리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서포트 레지센스 라인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라인을 긋고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을 유지하지 않고 뚫고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달라는 추가적인, 네, 추가적인 다운 트렌드 움직임을 어, 기대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어, 천만 원이 넘, 넘는 수익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라사이즈로, 너무 큰 라사이즈를 투자해서 내가 큰 돈을 버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은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루스에 가까우면 가까워 질수록 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라 사이즈는 최소한으로 자신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로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길게, 길게 트레이딩을 봐주시면은 하루에 200불, 300불, 500불, 1000불 버시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라사이즈는 최소한적으로 하시고, 거래는, 어, 질 좋은, 양 좋은 거래만, 네, 질 좋은 거래만 찾아서 거래를 해주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아주 좋은 거래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